잘못을 알렸다 몰랐다 엄마 그 몽디에서 선크림 너가 다 짰지? 응? 짰어? 안 짰어? 아, 너 오늘 왜 이렇게 여자 여자해? 머리가 길어져서 <웃음> <웃음> 맞아 장남자였는데 머솥이 거솥 머솥 머솥 머 예뻐 찍어 어, 어 찍었어 잠깐 어머어머 어 네. 우와. 우와. 오, <놀람> 이렇가 이거 하나 줘, 하나 아, 줘. 찍 줘, 라인 나할 거야. 하나 <웃음> 줘, 새로 라이 나올 거 잠깐만, 알았어, 알았어. 어, 새로 잘 바르네. 어, 완벽하고. <웃음> 아녕아녕 엄마. 안녕, 어. 어? 엄마. 응, 음, 잘 바르시네요. <웃음> 잘 봤다. 응. 이거 먹고 깜짝 놀래 이거 먹으면 엄마 그 주스 사올게 어 포도 주스. 어. 주스 포도 주스 주스 사줘 아, 알았어 네? 주스 뭐 있는지 보고 나 체리야 아이스크림 먹어 응 <웃음> 엄마 야? 자몽 나는? 너는 무슨 맛이야? 나는 맛. 복숭아 맛이야 복숭아 응. 맛이야? 응와 키위주스인데 복숭아 맛이 나네? 응어 알았어 뭐야 빨대두 개를 한꺼번에 내가 안 먹을 까 그렇게 해도 돼아나안 먹을 거야? 아. 아. 이렇게 먹으면 많이 들어와? 응오 뭐, 언니 예뻐이렇게예뻐 이뻐, 이뻐, 뻐 이뻐, 이 와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이뻐, 보여줘! 뻐 이뻐, 이뻐, 이뻐 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그냥 가시죠. 후 불어보세요 어보세요후 불어봐 이거다시써야돼 <뭔데> 어쩔 수 없다잉 힐링도 얼굴에 할수 있어? 문제문제힐잘 음. 해야지 구석구석 선크림 발랐었잖아 어? 씻어주고 있어? 응 음. 음. 잘 잤어? 아, 문지문지래아 여기가 해리면이래, 해리면. 해리면 정면은 뭐다해리야 여기. 너 해리 이 동네 살면 진짜 웃기겠다. 그렇그치 않아? 을 너무 멋쟁이다. 맞아. 테디야 일찍 야 선글라스 벗을래, 어때? 끼고 있을까요? 어 여기 여기, 여기 녹색이야. 어머, 푸지. 이 너는 여기 이렇게 즐겨야지.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나 주로 왔어, 이런다. 같이 너 주로 왔어. 이렇게. <놀람> <놀람> <주러>. 여기 밑에. <놀람> 어. 여기다. 어, 이 <놀람> <놀람> 와, 잘 먹는다. 너무 커. 또 너무 귀엽고 오, 슬금슬금 온다. 나도 한 입만 주소. 이런다. <웃음> 오, 싸, 싸우는 거 아니지? 너희들 싸우면 안 돼? 응, 사이좋게. 우치, 우치. <웃음> 자, 자, 좀 토끼랑 아기 양이랑 같이 있네? 아유, 예뻐라. 누구 줄 거야? 아니, 토끼 좋아. 아니, 내 얘가 뺏어버려. 너가 여기, 제일 얘. 얘가 뺏어버려. 얘를 꼬어버 얘, 얘, 하나 줄까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같이. <여기>. <목소리> 오! 오!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내가 어, 던졌안 귀여운 네 92cm 되셨어요 나오세요 오 105cm 와 많이 컸다 이리 아 이거. 와 어니 거야? 아니 얼굴 얼굴 얼굴. 아시어 <목소리> 무서워. 무서워? <목소리> 안안할래안할 거야.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. <웃음> <목소리> 잠잠 <봐>. <목소리> <그렇지? 목소리> <목소리> 친구들 놀아야지 아이끝 가자 왜? 고먹고먹고 어?